안녕하세요 언디선투대여에강조를 하고 있는 에고스튜디오의고현빈입니다 제가 전신을 보정하는 걸 영상을 올려놨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그냥 빠르게 돌렸던 샘플 영상만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사진은 예전에 제가 노모쇼에서 연락이 와서 시즌1 때 그 뭐라 그러지 출연자들 출연자들의 프로필이 필요하다고 해서 촬영을 해줬던 사진인데 그때 뜬금없이 촬영이 끝나고 지상열씨가 술을 마시다 말고 너도 출연해라 그래서 출연을 했었죠 뭐 나름대로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 우선은 새로운 레이어를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주시고 어느정도 밝기를 좀 맞춰줘야겠죠 너무 밝게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만 그냥 너무 처지지 않을 정도는 밝게 해주시고 머리카락 부분도 살짝 보여야 되니까 섀도우도 살짝만 올려줍니다 대부분 야외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를 내려준 경우가 많은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라이트가 그렇게 날아간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는 그냥 둡니다 조금 더 밝게 해도 되겠죠 이 정도까지만 색상은 뭐 맞춰주셔도 되고 안 맞춰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거 촬영을 했을 때 캘빈값을 5,200인가 놔두고 찍었을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놔주시고 자 처음에 뭘 해볼까요 처음부터 색보정을 해줄 수도 있고 몸매 보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우선은 잔머리를 제거를 해줍니다 참고로 이프로그램의 촬영을 갔을 때 그런 출연이 처음이었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죠 예전에 뉴스데스크에서 포토샵 때문에 인터뷰를 해간 적은 있었는데 인터뷰야 뭐 어차피 방송이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했었는데 촬영을 하러 갔는데 대본을 안 줘요 대본이 없는지 어쨌든 뭐안그 전에도 이메일로 무슨 대본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거의 그냥 다 애드리브로 하는 방송이더라고요 엄청났어요 무채당렬 질문 아니면 뭐 고현빈 대답 제 질문에는 대답이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아 연예인들은 다 이렇게 다싹다 애드리브로 하는구나 대단한 사람들이 돈을 괜히 <웃음> 많이 버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우선 촬영장에 가서 지상란씨가 계속 그 본인이 드시는 거라고 하면서 뭐, 뭐를 달인 물이라고 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여튼 그거를 계속 주시길래 꾸적꾸적 받아 먹고 촬영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또 중간에 화장실에 제가 저 화장실 가야 돼요 그러기에도 좀 그렇고 해서 화장실을 계속 갔어요 한 대기시간이 한시간인가 있었는데 촬영을 2 0몇 층인가 3 0몇 층에서 하고 목동 그 KT 그 센터에서 했는데 화장실을 중간에 간다고 하면 안될것 같아서 계속 갔어요 그리고 정말 아내 체내에 더 이상 방광에수분이 남아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촬영에 들어갔는데 그 생각을 못했던 게 물을 안 주더라고요 아니 다른 토크쇼 같은 건뭐 물을 주던데 왜 물을 안 줄까 그리고 촬영은 역시나 끊기지 않고 바로 다음 타임에 다른 프로그램이 녹화가 잡혀 있어 가지고 3시간이었나 4시간이었나 그만큼 찍고 바로 세트를 바꿔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끊어가기도 애매했겠죠 그래서 저는 3시간 동안 애드립으로만 방송을 습니다 혹시나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모든 멘트는 그냥 다그 자리에서 생각났다 하는 소리예요. 목은 계속 말라오지. 저는 평생에 맹장 수술할 때 이외에는 그렇게 물을 못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군대에서도 그렇게까지 물을 안 주진 않는데그리고 군대에서는 그렇게 4 시간, 3 시간 동안 이렇게 떠들 일이 별로 없죠. 말을 그렇게 오래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해봐야 뭐 소리나 지르고. 훈련이나 하고 우리 군대에는 수통이 있죠 물론 훈련소에 가면 뜨거운 물만 줘도 변비에 걸리는 경우가 많긴 한데 훈련을 하다가는 수통이 있어서 수통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데 방송은 끊기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저는 목이 말라요 라는 말을 하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 그냥 4시간 동안 떠들기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뭔가를 실수를 했는지 시즌 그 뒤에 방송부터 제 이름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두 번째 시즌도 촬영을 했는데 두 번째 시즌은 뭐 끝까지 못 봤어요. 제가 그 나갔던 방송이 성인 채널이라서 케이블에서 그 뭐야 결제를 해야지 볼수 있는 방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얼굴을 보려면 돈을 냈어야 됐습니다. 그래 시즌1까지만 하고 시즌2에도 시즌2였나 응, 시즌2였던거 같아 시즌2에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홍대 앞에서 김정진 씨한테 잡혀서 인터뷰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나네요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잡소리를 하면서 잔머리와 이쪽으로 지우고 있습니다. 핏줄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은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으시는 분들은 핏줄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일부러 살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근육 쪽으로 촬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지워주신 편이 좋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얼룩덜룩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힘이 들어간 부분들도 조금씩 없애줍니다. 실상 점은 그냥 둬도 되긴 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전부 다 지워지게 되죠 별생각 그 없이 배치질 하고 있다보면 자 우선 은 여기서 세이브를 먼저 한번 해줍니다 혹시나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자 어느 정도는 해줬고 보면은 눈이 약간 사이즈가 다른 걸로 할수 있죠 이렇게 하면 뭐 비교가 안 되긴 하는데 고개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뜬걸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죠 저는 얼굴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해 줍니다 고개가 약간 틀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약간만 예전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했지만 요새는 이게 있어서 굉장히 편하죠 근데 약간 뭔가 신경이 쓰이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따로따로 따로 원래 하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파일 해주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 같은 경우에는 편리하죠. 약간만 끼워줘도 양쪽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코도 살짝 맞춰주고 부분도 약간 그리고 입술도 살짝 틀어져 있죠. 치아 모양에 유의해서 너무 그렇게 만지게 되면 치아 모양이 틀어지기 때문에 입술도 어느 정도 맞춰서 작업을 해줍니다 얼굴은 약간 들어갔죠 실제로 아마 이렇게 얼굴이 들어가 있다면 고개가 정면으로 봤을 땐 굉장히 뾰족하겠죠 그리고 라리하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얼굴이 갸름합니다 얼굴도 굉장히 작고 아무래도 서양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약간 일자로 넣어주시고 이제 몸 부분이죠 따로따로 따로 할 필요는 없는데 컴퓨터가 사양이 안 좋다 보니까 행여나 하다가 뭐 다운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어깨를 살짝 내려줍니다 실제로도 목이 길긴 하지만 어깨를 내리면 목이 길어져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팔도 이부분 약간 넣어주고 이 부분은 좀더 스무스하게 떨어지게 만들어 줍니다 허리부분도 사실 여기는 골반이랑 연결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쭉펼 필요는 없는데 음, 혹시나 뭐 살이 많다거나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원한다고 해줘야겠죠 이 부분도 살 살짝 들어가게 살짝씩만 빼주시면 됩니다 라인도 라인도 맞춰서 리라인은 좀더 실제적으로 요새 보정을 하는 걸 보면은 사람 몸매라기보다는 거의 뭐 인형에 가깝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패션 쪽에서는 훨씬 더 심합니다 키가 <웃음> 예전에 촬영했던 모델이 그분도 러시아 분이었나 스웨덴 분이었나 그랬는데 키가 183이에요 저랑 키가 똑같은데 다리를 늘립니다 힐까지 신고 있는데 그래서 패션계는 굉장히 냉혹하구나 그걸 그때 느꼈죠 웬만한 모델은 무조건 힐을 신어야 되고 그 힐을 신은 모델조차도 힐을 늘립니다 다리를 늘리는 거겠죠 다리가 굉장히 길었는데 여튼 늘리더라고요 머리에도 약간의 볼륨감을 주시면 좀더 좋겠죠 살짝씩만 띄워집니다. 대부분은 이제 실내 촬영을 했을 때에는 조명이 터지기 때문에 조리개가 굉장히 조여져요 그래서 잔머리들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두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있는 것 있는 편이 더 낫죠 지운다고 한다면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만 지워주면 됩니다. 이걸 다 지우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너무 깨끗해 버리게 되면 아 이건 작업을 너무 과하게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씩만 브러쉬로 Alt 키를 누르시면 피커가 뜨죠. 옆에서 조금씩 뜯어다가 붙이는 겁니다. 붙인다기보다는 그냥 칠하는 거죠. 뜯어다 붙이는 거는 도장틀이고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행여나 하시다가 뭔가 색깔이 안 맞는다 아니면 같은 색을 이 피커를 찍는 걸 까먹어서 점점 내려오게 되면 색깔이 달라지죠 그럴 땐 그냥 패치로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이 부분은 지워준다 어느 정도 하고 여기는 좀 세밀하게 지워야겠죠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패치 여기 신경쓰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이죠 몸에 있는 머리카락도 뭐 그렇게 다 지우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다 지우는 게더 이상합니다 자 우선은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해주고 색보정을 먼저 들어가 봅니다 사실상 색보정은 안해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밝기만 어느정도 맞춰도 되긴 하는데 혹시나 뭐 클라이언트 쪽에서 원하는 느낌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그쪽과 꼭 상의를 해서 다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했는데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아나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색 변화를 하시기 전에는 웬만큼 다 맞춰 놓으시고 색 변화 레이어만 따로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디테일을 약간 눌러주고 콘트라스트는 약간 뿌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고 피부 톤을 어떻게 잡아줄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런 식의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할 때마다 달라지죠. 그래서 3일 전에 보낸 작업물을 다시 보상해 주세요라고 하면 또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 디테일만 약간 더 더해졌고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세이브. 컴퓨터가 사양이 안 좋다 보니까 예전에는 되게 좋은 사양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사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프론토는 아니죠. 할 때마다 달라지고 뭐, 다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딱 정해놓고서 하지 를 않는 편이다 보니까 할 때마다 다 달라져서 1년 전에 한 것도 다르고 어제 한 것도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피부 저는 포트 레이저 3를 써봅시다 2랑 3랑 뭐그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시간만 오래 걸리고 3가 더 좋겠죠 너무 많이 먹지 않았나 비교를 좀 해보고 괜찮네요 이렇게 피부관련 <웃음> 어플을 돌릴 때의 문제점은 하이라이트 부분보다는 섀도우 부분이죠 섀도우 부분을 잘못 매기게 되면 완전히 다 뭉개지기 때문에 쉐기더 부분 할때좀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돼요. 된거 맞나? 음, 됐네요. 오케이. 그고 이제 이 중간 톤. 중간 톤이라기보다는 약간 어두운 부분이긴 한데 사진 자체가 그렇게 밝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는 중간 톤이 됩니다. 이 부분이죠? 피커로 찍어서 피부를, 뭐, 블러를 매겨서 이것저것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성격 자체가 굉장히 게으르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음, 뭐라 그래야 되지? 오래 걸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힘들게 오래 걸리는 방법을, 는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공대생이라서 장인정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빨리 되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되는 방법으로 갑니다. 자, 다리 부분은 좀 이따 가도록 하고, 자, 얼굴 부분은 어느 정도 작업이 됐죠. 이런 부분들은 일일이 패치를 해주시는 것보다는, 마스크로 어느 정도 잡아서 플스틱 스크래치를 매겨줍니다. 깨약 쓰였죠. 이렇게 한방에 해결이 되는데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눈이 좀 맑았으면 좋겠어요. 세이블를 다시 한번 해주고 밝은 부분에서 10% 정도 따다가 조금씩만 칠해줍니다. 너무 밝아지면 징그럽겠죠. 네, 됐고. 네, 밝아졌죠. 자, 그리고 눈도 약간 좀더 초롱초롱 했으면 좋겠으니까. 응. 큰일 날뻔했네요. 스크린. 매겨주고, 다시 한 번. 소프트라이트를 매겨줍니다. 자, 눈은. 네 초롱초롱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밝죠 아, 60% 정도만 갑자기 누가 말을 거네요 카톡을 안 꺼놨었구나 여튼을춰주고 음, 어우 굉장히 당황했네 갑작스럽게 껐다고 <웃음> 생각했는데 여튼좀 이따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고 아마도 그 수업을 받으시는 분이 뭘 질문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적어주고 그림자 부분은 좀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옅어졌으니까 약간만 해지고 자, 선샘보정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바꾸는데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바꾸면 이상하다고 티가 나서 욕을 제가 먹진 않죠 그 유명한 분이 욕을 먹겠죠 왜뭐 작업을 이렇게 했느냐 물론 그분은 몰라요 작업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됐는지 본인도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많이 해봐야 뭐 좋을 게 없겠죠 아 그리고 이제 몸에 굴곡을 만들어 줄 시간입니다 눈은 T존과 광대, 덥한 30하면 날라갈 것안 같... 날라가네 약간 밝게 해서 조금 더 입체감을 줍니다. 이것도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T존과 코골 약간 그 부분은 이 부분 안 해도 되겠죠 그림자가 심하게 져 있으니까 이 부분만 약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림자가 지지 않는 부분인데 화장을 할때 이제 쉐이딩을 하면서 얼굴 전체를 돌리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해줍니다 약간만 어둡게 그리고 눈도 좀더 깊숙한 느낌이 들수 있도록 여기서 30일로는 날라가겠죠 20도 날라가네요 10, 네, 10은 1 0 괜찮습니다 약간만 더 진하게 여기서 이정도죠 그 너무 진해졌네요 이렇게까지 원하는건 아닌데 살짝만 자, 우선 얼굴은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 이쪽이 팔이 약간 어둡게 돼 있어요 조명을 이쪽안 쳤었나? 왜 이렇게 어둡지? 그렇다면 우선은 팔 전체적으로 밝혀줘야 되니까 쓸데없는 부분은 지워내고 해봐야죠. 음, 됐어요. 이렇게 컵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음, 하나 더 만들어서 스크린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스크린으로 너무 밝죠. 그럴 때는 오파시티를 내려주면 시 돼요. 알됐네요자 네, 됐고 좀 너무 밝아진 감이 있는데 그럴 때는 다시 그냥. 허브로만 올려줍니다. 비슷하죠.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되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방법? 알고리즘? 그러 그러니까 똑같 똑같기 때문에 밝아진 거죠. 자, 그래서 몸매에 빛을 줘야 됩니다. 가슴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은 그냥 밝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튀어나오지 않았더라도 복근도 가능하겠죠. 눈에 보이는 부분을 밝게 해 주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데 아 여기는 밝겠다 그냥 밝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여기는안해 줘도 될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는 30 정도 줘도 안날라가요 그렇다면 한50 정도 줍니다 왜냐면 제가 칠한 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밝게 해 주고 나머지 밝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어둡게 해 줍니다 허리라인이라든가, 아까, 여긴 따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좀 세밀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겉에 안 해줘도 되겠죠. 겉에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지워줍니다. 마찬가지. 살짝만 어떻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배 부분도 약간 잡아서 여기는 좀더 넓게 해줄까 그리고 약간만 네. 안 하는 게날라나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꼭 뭔가를 다 해줄 필요는 없죠 봐서 아니다 싶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네. 다른 부분은 뭐가 있을까 한 음, 부분은 뭐 너무 많이 건드리면 또 얼굴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 했는데 뭔가 좀 아쉽다 하실 때는 에 배경에다가 약간의 효과를 줄 수도 있겠죠 컬러 렌즈로 뒷부분을 잡아서 빼줍니다. 얼굴도 같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밝아질 필요는 없으니까. 사실 그냥 아까 같은 때는 그냥 매직툴 같은 걸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밝게 가운데서 뭔가 백라이트를 친 것처럼 이 정도? 너무 밝은가? 네한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론 뭐 색깔을 줄 수도 있겠죠 노란빛을 줄 수도 있고 빨간빛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색상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스크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여튼, 이런 식으로 배경 작업까지 마치고 나면 간단하게 프로필 사진이 완성됩니다. 뭐 여기서 이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뭐 몸매에 보정을 해 주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옆에 클라이언트가 앉아 있다면 난 여기를 어떻게 더해 줘라. 그러면 해주시면 됩니다. 음, 그렇게 뭐 옆에 앉아있으면 오히려 더 쉽죠 원하는 게딱 정해져 있으니까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설명은 천천히 해 드려야 되는데 너무 길면 영상이 보기가 지루하니까 그걸 아직 잘못 맞추겠어요 예전에 그냥 강의를 할 때에는 최대한 길게 설명을 해갖고 막두 시간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뻔뻔해서 얘기를 잘하죠.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눌러주세요. 안 되셨으면 안 누르셔도 됩니다.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